반대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부전역을 오후 2시 35분에 출발하여 청량리까지 가는 궁화호1604 열차입니다. 가지고 계신 승차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오후 2시 35분에 부전역을 출발하여 청량리까지 가는 무궁화호 1604 열차입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aboard the Mugunghwa Train, departing for Cheongnyangni. The train will soon be departing. Please make sure you have the correct ticket for this. 사고 예방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첫째, 열차에 타고 내리실 때에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강문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상시에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전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부전역을 출발해 정량리까지 가는 동화호 1 6 0 4 열차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 내에서 음식 물리 드시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하. 긴 통화나 대화가 필요하신 고객은 개실방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올바른 마스크 사격과 찬의 질서를 지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